오 유명했어요. 항상 그 LG 쪽1 옵션이었으니까 네. 저는 창원, 창원 LG, LG 네. 세이커스 유소년입니다. 네네 네. 어디셨어요? 저희는 원주 동부 그때 원주 당시 원주 동부, 동부 프로미, 프로미 유소년농부다 유소년 아. 누가 먼저 나오주시겠어요? 어 그래 동생이 <웃음> <웃음> 자 프리드로로 공수 <웃음> 전화 공수 정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따뚜 원주 따뚜 농구장에서 어, 일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 봤어, 그. 에지테이커스 인터내보구아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일까? 와! 왜 좋아지? <웃음> 내가 좋아만 1어 보통은 갈니까오 스톱 스톱 오케이 스탭와 4대4! 오, 4대 <4. 목소리> 오, 오 5대4! 그때 내가 아니다! 전정민 널 만나기만 기, 기다렸다! 널 만나기만 기다렸어! 아, 그, <목소리> 오우 5대4 탈탈탈 컨택을 즐겨야 돼 자꾸 몸 부딪히는 걸좀 피해하고 야 전장 및코치가 와도 그게 몸이 다힘들서 같이 부딪혀줘야 돼그걸안니죠 커버를 해서 같이 부딪혀서공격을 만들고 재고 군인 아니에요? 네, 네. 네. 부딪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피하면 안 돼요 북한군하고도 피하면 안돼아네 부딪혀야 돼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키가 좀더 크니까 그냥 툭 밀면 잘 밀리고 되게 쉽게 쉽게 할수 있었는데 예좀 다들 힘이 붙고 하니까 부딪히는 걸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제껴서 오픈 찬스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바람이 불잖아요. 네. 이때 빨리 치라고. 출전. I hit my b a c 이 shot. k 게 <목소리> 와 h e line to try to locate this o n The time gets up and open. Too many ongoing, too crazy. Wow, A good o s a p p o m n t m e n t r a d i o i t the spot oh right o wow. like a n l i a this p i e e is hanging off the p l e a e u what going oh, to oh. focus on the features i got so many ongoing i got that e y n there e a d y a good e so now e k n w h a we left h e can't remember any but i know we got l t okay d 한번 가실 때100부부터부터부터 힘, 힘, 힘, 힘, 힘, 힘, 아. 힘, 4, 3, 2, 1. 아, 진짜 정 아, 진짜 진짜. 진짜. 너무 힘들죠? 프로스면 어. 왜 힘든지 알, 알겠죠? 사람들 <웃음> <웃음> 아, 그 댓글에다가. <웃음> 댓글에, 남, 댓글에 남겨주세요. 댓글스면 <웃음> 힘들만 하다고. <웃음> 경험해봐도 안다고. <웃음> <웃음> 카메라 있으면 두배더 힘들다고. 힘껏 버텨보라고 라 하셔서 열심히 버텨봤는데 아무래도 피지컬의 차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? 이거 안 들어갔다 싶은데 계속 먹혀가지고 이게 계속 끝까지 막아도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좀 애매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슛쪽 좀 들어가고 하니까 수비수가 앞으로 나와서 돌파기 엄청 쉬워졌던것 같아요